아무실하 진짜 아 2019년 5월 19일 초 레전드의 장소 역대급 장소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no.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계십니까? 혹시 계세요? 저또 왔습니다 혹시 계십니까? 계세요? 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저 잠깐..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계십니까?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키기 <웃음> <웃음> 으흠 <웃음> 으 <웃음> E Eu... a Oh. Oh. Oh. Oh. o 형 나! 나아 땀이 나. 아, 금장난전 지금 지금 완전 땀이 지금. 뭐야..? 여기가..? 설마..? 설마..? 아 설마..? 설마..? 여러분들.. 진짜 솔직히 신뢰가 안된다면 여기 지금도 여기 지금 무당집이 바로 옆에거든요 기운이 얼마나 센가? 지금 여기 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기운이 너무 세서 이쪽으로 퍼져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기운이에요 지금 여기 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하지만 진짜 조금만 제가 기운 좀 차리고 가면 안되겠습니까?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조금만 정신 차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뭐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 있습니다 여기 뭐야? 어, 여기 뭐야? 여기 미쳤다. 저번에 본곳 반대쪽에 하나 있는데, 이게 또 있어. 뭐야? 이거, 이 동네 미쳤다. 뭐야 이거? 방울 소리. 방울 소리 진짜. 따라 왔어. 따라 왔어. 알아봤어.. 계십니까? 계십니까? 하지마, 하지마. 여러분들이 다른거 필요없습 여러분들 마지막 한번만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맨정신이니까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기려 내가 너를 보여주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하지마.. 하지마.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o h Oh, qui est, est oh, qui u est... oh. oh. oh. oh, oh, non, non Oh, oh n 어어어나나나나 <웃음> 아,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뭐랄까 이제 오늘. 아, 도리 안될것 같죠. 아, 도안될것 같네, 여러분들. 아, 여러분들 뭐뭐영가셔도 좋고. 은데저 오늘 못할 까 아.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w g h oh.